지인이 대구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당근마켓에 비슷한 물건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구매하려고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물건이 맞는 것 같은 상태였는데 물어보니까 누나... 자기... 지인 가족 가방이라고 자기는 그냥 팔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 좀 받겠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같이 이제 수민이가 있었는데 수민이가 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고 보니까 벌써 도망간 상태였고 민수랑 수민이가 이제 그 도망간 쪽으로 따라갔고 저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저기 왼쪽 차 위에서 머리가 뛰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있다 해서 그로 뛰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쪼그려 앉아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 부자마자 또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뛰면서 막 슬리퍼 벗겨지고 아스팔트 맨발로 막 뛰고 아, 그런 거다 잡았습니다 잡았다. 쳤는데 그거밖에 방안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근데 한 3일 전에 올라와 있었고 근데 그 뒤에 한 제가 보기 한 25분 전 30분 전에 올려가지고 동네에서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 저녁 식사하려고 세이서 이제 돈까스 집에 있는데 그거 돈까스 먹으면서 당근마켓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확인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맞냐. 네. 자기는 어, 자, 잘 모르겠다. 저도 이거 심부름으로 나온 거다라고 해서 숨친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네. 그냥. 네. 어, 우선이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사갖고 선물을 다시 준다고 막 아. 이,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요안 뛰었는데. 한 14초 정도 올라나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 그, 그, 근데 그때는 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도망가는 게 보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힘이 막 나오고 막 아드레날린 올라와서. 저 그, <웃음> 그래. 잡고 나신 뒤에 경찰 112에 신고해 가지고 그러면그 네. 오셔 가지고 인계하고 근데 그 찾은 것만 돌려받고 그 가방이 두개 잊어버렸었는데 한 개는 벌써 물어보니까 팔렸 팔아 팔았, 중고로 팔았다 그러고 제가 받은 그때 그, 다, 그 자리에서 받은 가방만 찾은 거였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생긴 거라서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두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 따로 따로 했는데 해도 돼요? 어, 민수야, 수민아 덕분에 이렇게. 혼자 상롱받게 됐는데요.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다음에 맛있는 밥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고맙고 미안하다. 살면서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또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이런 표정장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말고 앞으로는 야구를 좀더 잘해서 야구 잘해서 하는 인터뷰로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